쏘리 쏘리 대박! 카이막이 나왔어요 개당 10만원씩 여러분은 또 공항이에요 벌써 올해 세 번째 출국입니다 이번에는 키랑 포르투갈에 갑니다 서류가 영문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PCR도 따로 없어도 되더라고요. 점점 좀 여행길이 좀 풀리는 게좀 느껴지는데, 이번에도 제가 꿀팁 가득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터키 먼저 같이 가보시죠. 그서 이렇게 안 꺼내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카키는 돈을 내야 이거 카키를 이용할 수있니요 <웃음> 무사히 지금까지잘 찾고 그리고 잘 시작했습니다 <웃음> 여기 들어올 때 진짜 뭐 써야 되는 그런 서류도 없고 되게 그냥 바로 통과가 됐어요 지금 터키 들어오기는 꽤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5시 30분인데도 이런 유심파는 곳이나 한장하는 곳이 잘 열려있어요 브루 생활라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터키에서 브루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제 객실... 좋은 건가 봐요. 여기 없는데 제 객실은 스위트라고 붙어져 있어요. 어, 깜짝 뭐야? <웃음> 집이 있는데요? 너무 좋다. 여기 혼자 쓴다고? 와뷰뷰뷰 뷰, 뷰, 뷰. 와. 일단 체크인을 완료했고 좀 씻고 바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PCR을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병원 투어를 신켜주신다고 해가지고 터키 음. 병원을 한번 둘러볼게요 Can I t a Of course, yes This o n h e l l o 애기를 위한 거를 또 이렇게 먹어야 다고 했죠 o k a 먹을게요 진짜 맛있 음, 잘해. 야 m standing. I'm s t a n d g i a n d i n I'm t a s n i a 향대 비하면 PCR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어근 금방 끝났네. 그리고 여기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현지 전통 느낌이 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기념품도 많이 팔고. 헬라. 엄마 너무 귀여워. 터키. 아, 음, 귀여워. 터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It, it was built 700 years, years of this village. Uh -huh. Its name is Jumalik Kızık Village, Village. Jumalik. Uh -huh. And Jumalik uh -huh. Kızık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oh. Heritage oh. list. Ah, oh, really? Because of the, the oldest uh, village in here, and uh, it is architecture is unique. Ah, oh. yeah, yeah, yeah. I see. You. Very architecture is very uh -huh. unique. Also yes. oh, pretty. 아, 여기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아, 냉면 봉지 했어. 이몇년 전이야? 대박 카이막이 나왔어요. 네. 진심 먹어보고 싶었는데. 터키식 아, 한상차림이 나왔어요. 무슨 맛일지 내가 카이막 아, 먼저. 중. 이 아님 그럼 잘 지는다. 왜? 음. 네? 오마이갓! Oh 기리 yes. 엄청 부드럽다. 그 약간 우유 그 순수한 우유 그 맛. 못는냐 빵에 이랑 같이 달려. 빵이 한 명?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유난히 오래 걸렸다. <걸려놔요. 웃음> 이런 거 슈퍼. <웃음> 실제 사는 곳을 오, 와, 이렇게 들여보내 주셨어요. 근 네, 용기가 엄청 종류가 다양해요. 엄청 예쁘다. 음, 700년대 호텔이래요. 헉, 우와 대박. 여기가 터키에서 가장 좁은 골목이라고 합니다. 아나 왔어. 지금 여기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웃음> 자갈길인지 모르고 구두를 신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편한 신발을 신고 오셔서 더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r h a b a thank you l a Ah, thank you. You are? Yes. Oh, Lily, what what's his name? Sultan. Sultan. Sultan. Sultan. Sultan. Sultan. Sultan. Sultan. Sultan. Really? 아, 진짜? No, telephone. I am TT. Ah, 리 e a l l y Sorry, sorry. <웃음> okay. Sorry, s o r r What is this? Milk t e 진짜 맛있어아 그래요? 네. 아 이리 맞으세요 네. 아, 약간 카이막의그 물버전. 음. 와. 지금 갑자기 날씨가. 어머어머 어디가. 어디가. 왔는데 지금 포트는 좀못탈것 같아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 근처를 한번 둘러볼게요 네. 저녁 먹으러 왔어요. PCR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애가 티이 추우니까 따뜻한 스프랑. 마무리로 비주얼 끝까지.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 1일차인데 밥 비행기다보니까 아침에 도착해서 쉴 시간이 없다보니까 좀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따뜻때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여기 그림자 연극들불러 왔어요. 아마 아마 미랬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빠가 지워 라 우리, 어느 얼음이야? 갈에좀 갈기 싫어, 들어오니? 으아! 우와! 우와! 반갑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터키에서 가장 오래됐고 길다고 하는 부르사.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이 부르사 케이블카는 1인당, 아, 0 0 0리라 정도, 한 22,000원, 3 0 0 0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유, 그 고로니. How much? 와플. 8g? y 와, 여기 그 휴게소 물가여가지고 엄청 <웃음> 비싸네요. 그래서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터키식 디저트 무스타파 케발파샤라고 하고, 요게 카이마기 위에 올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부르사에만 있는 약간 포도주스 같은 거래요. 저는 케밥이라고 해가지고 밥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항상 이제 밥이 없고 약간 빵이랑 같이 나와요 일단 빵이 되게 폭신하고 어요오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 되게 진하네요 맛있다 케밥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좋게 먹어요 아 그쵸? 되게 잘 어울려요 밥을 먹고 부르사 시티센터로 왔는데 하늘 너무 예쁘죠? 아, 원. Just p l s e 어. 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혹시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키시 커피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 스푼 약간 쓴맛이 나는데, 어, 맛있어요. 여기 부르다가 실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여기는 터키에서 네번째로 큰 모스크라고 하고요. 부르사대에서는 제일 큰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즐해야될줄 알았는데 흔생님 얘기들이 많이 끼어듭니다. 아, 메인 광장에는 두기도 아, 이렇게 예. 파시고요. 건물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는 어, 예실 마을입니다. 아, 예실이 터키어 말로 크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표지판도로 그리지고 곳곳에 초록초록이 트럭이 많네요. 초록이네요. 헬로우 예시. 와, 여기 너무 예뻐요. 사진 찍어야겠다, 무조건. 지 시간은 7시 25분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스탄불 공항이 진짜 뜨다운분 들었는데 엄청 높고 엄청 비싸던 척해요 그냥 <웃음> 너무 라운치 식사겠습니다 메나가 교져 이건 뭐예요? 이거 티켓을 이렇게 스캔하면 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접힌 저기가 나와 대박! 아 진짜 좋다. <웃음> 드릴드와 <우와>, 진짜 맛있어. <웃음> 치즈 왕총나온무 땡큐! 완전 진수성찬.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 <웃음> 루이비통은 진짜 화려하다. 우 너무 예뻐. 자, 언니는 여기서 스카프를 사고, 가방 가격까지 알아봤는데, 스카프는 한 5만원 저렴한 거죠? 개당 10만원씩 저렴. 개당 10만원씩 저렴하다고요? 응. 대박. 근데 이게 유로로 계산했을 때라서, 네. 근데 결제를 리라로 네. 했잖아. 그럼 더 싸게 산걸 거야. 어. 와, 대박.